2020년 8월 2일, 오늘의 일기. 오늘은... 오늘 아예 아무 일정이 없어서 내일 입소를 하고 그리고 내일, 오늘 새벽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계속 쉬고 그리고 영화를 틀어주시고 그냥 오늘은 다 그냥 쉬는 그런 날이고 그래서 뭐 일단 오늘은 계속 쉬고 있다. 내일 또 그런 촬영이 있으니까 컨디션 관리를 해야 돼서 오늘 일단 다 쉬고 있고 그리고 내일 이제 입소하면은 어 마지막 이전주훈련에서의 마지막 마지막 이제 이 촬영 영상 얘기인데 그래서 음찌 보면 만약에 데뷔를 파트 2에서 잘해서 하게 된다면은, 어, 파트 2에서 데뷔를 하게 된다면은, 또 다시 할 수, 다시 이런 차, 이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데뷔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이 한, 지금까지 한달 동안을 보면서, 한달 동안은 해오면서 느낀 거는 방송 파트 1 촬영이 끝나고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변지 훈련 하면서 이제 마음과 이제 몸쪽으로는 많이 회복이 된것 같고 그리고 특히 실력적으로도 뭔가가 조금 알아가는 단계인데 근데 바로 내일이 당장 들어가니까 좀, 솔직히 많은 게 그렇게 조금 실력이 늘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뭐 이런 콘텐츠 촬영이나 프로필 촬영 같은 그런 뭔가 제스처나 그런 뭔가 이런 것들은 좀 성장이 된것 같은데 춤 실력도 아주 미세하지만 또 조금은 많이 음, 좀 성장한 것 같다. 보컬.. 보컬이 좀 음, 아쉽는데 춤을 중정적으로 내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보컬에 많이 신경을 못쓴게 조금 아쉬웠던 것같다 뭐 그래도 한달 되게 잘 보냈고 이제 되게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이런 피드백과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음 되게 감사하게 감사한 마음이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t n 님 분들께도 리더님과 T&D님 분들께 되게 감사하고 있다. 꼭 나중에 파트 2에서 이제 파트 2를 들어가게 된다면 또 엄청 많은 테스트를 하게 될것 같은데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서 음 마음 고생이나 뭐 몸이 힘든 것도 해야 하니까 그래도 데뷔라는 그런 목표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면 은꼭 좋은 기회가 있고 데뷔만을 위해서 어쨌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은 내가 최대한 할수 있는 기량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성장도 더 빠르게 빠르게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리고 또 나중에 데뷔를 하게 된다면 또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이런 여기서 우리에게 도움 주셨던 분들과 다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데뷔를 하고 싶다는 마음 지금 가장 큰것 같다. 그리고 이 그런 마음으로 파트 2도 잘 마치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냐, 만약에 내가 대비조가 음, 돼서 다시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그런 날, 찍는 날이 그리고 데뷔 조각에서 이런 영상 찍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올거 최대 5오에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 만들어보겠다 만들 수 있다 아, 트2 그리고 지금까지 되게 감사했고 한달 동안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제 아, 앞으로의 남은 바투투를 위해서 더 화이팅 하겠다. 화이팅. 오늘의 일기 얘기, 마지막 일기는 끝.